안녕하세요 다미네 가족의 아들 다미입니다 오늘은 일주일 동안 진행했었던 다미네 가족 구독자 의친 공모전 결과를 발표한 날인데요 지금은 2019년 1월 1일 오전 10시 57분이에요 2019년 1월 1일 어, 이렇게 뜻깊은 날에 결과 발표를 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새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일만 있으시길, 다민의 가족이 응원드리겠습니다. 결과 발표에 앞서, 우리 가족이 이번 공모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하고, 어,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댓글 하나하나를, 어, 사,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임의 가족 구독자 분들을 부르기 편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맞는 애칭은 또뭘까 지속 가능한 애칭은 또 무엇이 있을까? 등등 여러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래 끌지 않고 결과 발표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임의 가족 구독자 애칭 공모전 수상자는 바로 소피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이로써 다임의 가족 구독자 애칭은 감동이들 로 정해졌습니다 소피아님께서는 어 지난 과거에 담둥이들이라는 구독자 애칭을 추천해주셨고 어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구독자 애칭 공모전에 자동 참여되셨습니다 소피아님께서는 댓글로 꼭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담둥이라는 뜻은 담은담인의 가족 구독자분 둥이는 귀염둥이 해서 어이 말을 합친 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둥이라는 뜻 자체가 어, 존중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어, 담둥이들 자체가 어, 반말이 아닌 존중 또는 존칭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어, 새로 만들 영상에서 담둥이들이라는 애칭을 쓰도록 많이 연습하고 노력할테니깐요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